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정입니다 이제 봄이라 특히 개강하느라 바빠지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뭐 안부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드디어 제 채널이 1만 구독자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제가 만든 작품들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짧게 올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간간이 올라오는 영상들을 봐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간 것이 1만 명이나 됐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연히 이런 감사 인사만으로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고요 이제 매 영상마다 학교율이 좋으신 분들은 뭐이질루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뭐이질루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하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일반 기념으로 제가 사용하는 재료라든가 뭐 어떤 재료를 쓰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 같은 것도 받을 겸그 외에 뭐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뭐몇 시간 작업하는지 이런 사소한 질문도 받아보기 위해서 어 Q&A 타임을 한번 한번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Q&A 하실 질문은 이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1만 명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는 그날 공개되는 같은 영상에서 어떤 이벤트를 할지에 대해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는 기간은 이영상이 올라간 이후부터 다음 작품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멋진 작품, 더 참신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놀래켜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